입니다. 오늘 미스터 피자 스케구마 보키세트, 밀핑 떡볶이를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미스터 피자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지 몰랐는데 보키세트 피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열어볼게요. 보키세트 를 열어볼게요. 국물이 국물 떡볶이처럼 국물이 좀 넉넉하게 들어있는데요. 좀 매콤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갈릭 디핑 소스, 핫 소스가 들어있는데요. 갈릭 디핑 소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볶이 세트의 구성은 피자 레귤러 사이즈와 미스터 피자 떡볶이, 미피 떡볶이 이두 가지 구성인데요 피자 레귤러 사이즈도 크기가 2,3인이 먹을 정도지만 떡볶이 양이 많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에 고구마 무스와 고구마가 부드럽고 달콤해요. 떡볶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떡을 살펴보니까 떡볶이의 떡은 일반 쌀떡볶이하고는 달라 보이는데요. 이 떡이 추로스 모양으로 나와 추로떡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면. 음 매콤하면서 쫀득쫀득한게 맛있네요 좀 매울, 매울 때는 달콤한 피자랑 같이 먹으면 음 매운맛이 싹가시는게 찰떡궁합이네요 갈릭 디핑 소스는 이렇게 뜨거 피자도우가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복희세트 수입 고구마 피자는 달달한 맛이 강하고요. 미스터 떡볶이 추로떡은 이렇게 추로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념이 잘 배이고 더 쫀득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볶이 세트 스윗 고구마 피자랑 떡볶이를 맛봤는데요. 이 조합 정말 꿀 조합이네요. 피자를 먹다 보면 매콤한 게땡길 수도 있는데 매콤한 미피 떡볶이랑 같이 먹으니 너무 잘어울린아 그리고 미스터 피자 할인이나 프로모션 적용이 불가한 메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꾹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